정말 역대급 아파트 분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분양 신청 안 하면 아마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지역이 어디냐고요? 용산입니다. 동부 이천동이고요. 한강조망대됩니다 누가 사나요? 미국 대사관 직원 가족들이 함께 삽니다. 아파트 부지를 먼저 좀 보시면 요 아예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동부 이천동이죠. 예, 여기 공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총969 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819 가구가 되겠고요. 나머지 150 가구가 미국 대사관 직원들, 가족들이 사는 숙소가 되겠습니다. 그 숙소 사이즈가 무려 161 스퀘어미터에서 199 스퀘어미터 즉 우리나라 평형으로 얘기하면 49평에서 60평이 되는 아주 큰 초호화 숙소가 되겠네요. 미국인들과 같이 사는 동네가 되니 뭔가 좀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 용산에 대사관 지어달라, 숙소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숙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아세아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뭐 예상컨대 어 영어유치원 등 줄줄이 들어오겠죠. 네, 임대 아파트 없습니다. 969 가구 추첨제가 무려 383가구입니다. 가전제 아닙니다. 추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누구나 아무나 청약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나는 뭐다 되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자이거나 집한채를 갖고 있는데 파는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 어, 속하겠죠? 이런 곳이 나오다니.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저도 넣을 겁니다. 예, 그런데 현금이 조금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아세아 부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지금 군용지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부영 건설에서 이 군용, 군용지를 예, 매입을 했습니다. 여기가 위치를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이촌역이 되겠고요. 여기가 용산공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용산역, 신용산역, 용산역, 여기 용산국제 업무 개발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한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 대한민국 넘버원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언제 하느냐 빠르면 6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어 통상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하니까 상반기 중 청약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영건설에서 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부영건설. 다들 좀 부영건설 아실지 모르겠지만 부영건설은 임대아파트를 주로 만드는 그런 건설회사죠. 자금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크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네, 이렇게 사랑으로. 아파트를 좀 부실하게 지어서 원성이 아주 많은 건설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뭐, 요, 요 마크 넣을까요? 아, 마크, 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뭐, 넣는 않겠죠. 예. 최고가 아파트로 지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여기 조감도를 보시면, 조감도가 이미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32층까지 올리게 되겠고요. 예, 뭐, 웬만한 요쪽에, 요쪽, 이쪽, 요쪽 라인에, 요쪽 이렇게, 요쪽 라인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조감도 멋있게 잘 나왔죠? 그런데 부영이 뚝섬의 호텔과 함께 짓는 아파트도 착공을 해놓은 상태로 아직 분양을 안 했어요. 당연히 분양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단지도 후분양으로 나올 가능성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분양은 2023년 이후가 되겠고요. 어, 가격은 어, 바로 옆에 있는 신축단지의 실거래가격이 뭐 평당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쌓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 이상을 뛰어넘는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 분양가는 어, 정말 많이 찍어 눌러서 평당 4천만원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4천만원대가 나온다면 우리가 좀 계산을 한번 좀 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추첨제로 이제 어, 청약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요117 스퀘어미터 뭐 35평이죠. 그 다음에 137 스퀘어미터 42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청약을 할수 있는 거고요. 예, 35평은 평당 4천만원으로 했을 때 분양가가 예 14억 정도 되겠네요. 시세가 7천만 원이라고 하면 24억 ,000, 5천만 원 정도 될 거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은 한 10억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1 3 7스퀘어미터 42평짜리는 평당 4천만 원에 분양가 16억 8천 정도 예상이 된다고 라 하면 시세 7천만 원으로 하면 29억 ,000, 4천만 원으로 적어도 12억은 예, 시세 차익으로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세와 비교하면 차익이 엄청나죠? 예, 엄청납니다. 이런, 이렇게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남는 데들은 아, 몇 군데 없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용산이기 때문에, 어, 개발 계획들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어, 이곳을 우리가 지나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게, 어, 분양가가 9억이 넘기 때문에 특별 공급, 없습니다. 예, 중도금 대출 안나옵니다. 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세입자못 받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 풀 현금 몰빵을 해야 되고요. 어, 자비충장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잔치일 수 있습니다. 청약을 하시려면 어, 117 스퀘어미터는 어, 청약통장에 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어, 137 스퀘어미터는 1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청약이 있는데 기타지역까지는 안갑니다. 예. 다시 말해서 서울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100% 기회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스페셜한 지역이고 이런 지역에 이렇게 대형평수의 미국 외국인과 같이 어울려서 사는 지역은 서울에서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청약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당첨되면 평생 자란 것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상 여기서 마치고요.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